우리 메이 만나러 갑니다. 쿠키! 쿠키! 쿠키 보러 갑니다! 버터야! 우리 쿠키 보러 가자! 어? 쿠키 보러 가자! 쿠키! 쿠키 보러 가자! 가자 가자! 어빈아, 우리 누나 만나러 가요, 메이 누나? 쿠키 알아 쿠키? 버핀이 쿠키 알아? 응. 좀잘 미워네 너무 어? 빨리 <놀람> 괜찮겠어요? 네네 한번해래격이안 좋아. 놀겠다. 야, 뭐빈니 <야> <웃음> 네. 아 조금만 기다려, 같이 뛰어 놀자. 알겠지? 응? 진짜 착하다. <웃음> 어 착하다. 대박이다. 자다 와서 왜? 너무 비쩌다 <웃음> <웃음> <웃음> 귀여워 귀여워 파데 아이고, 거이야이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야메이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응? 어 <웃음> <웃음> <웃음> 끝났지, 아 네이 네이 네이 아이고 신났어 진짜 잘 찐다 아이 알고 신나 메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목소리> 어, 누나한테 지내? <지네. 웃음>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좋아. 고맙다. 응? 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응? 응? 구냐 누구냐? 응? 구냐 응? 응 응, 응. 근데 아는 거 같다, 맞지 어. 완전 아는 거같은 오! 미! 네. 야, 너네들 똑같이 네. 생겨가지고. 싫어너 이거. 많이찐 이거. 다 이거. 슬로거 셋이서 뭐하니? 응? 음? 음? 미. 이 미. 아 미. 미. 미. 미. 이 미. 미. 미. 미. 미. 미. 아이고, 아이고 좋아. 음, 음, 아이고, 반가워. 마피니. 음, 마피니 왔어. 마피니? 이리 와. 거기 있지 말고. 마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깜짝이야. 아, 깜짝놀다오이이오이 이까지는 <웃음> <웃음> 그랬을 수 있잖아. 지금 누나 좋지? 메이야 아 우리 또 보자. 보자. 아이고. 이거 미감잘있어 응? 잘있어 예뻐. <웃음> 자, 또 보자 어머 뭐, 는왜 이렇게 요 잠이 와요 <웃음> 누나 잘 <제가> 가해 <웃음> 네, 다음에 또 봬요 <웃음> 네잘가네안녕하세요네잘가 <웃음> 네, <웃음> <언니 웃음>